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멀리 서울에서비행기를타고 네. 도령님한테 직접 와서 점사를 보신 손님이 있다고하는데그손님께서는왜멀멀서비에기를 그 타고 이렇게 직접 오셔에있고 잘 보셨는지 저는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신고 받기 전에 코로나 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제가 겪어보지만 처음에 터졌을 때부터 상당히 파급력이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님이 점사를 보고 싶다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뭐 방문 점사도 좋은데 요새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시기니까 방문 점사보다 사실은 전화 점사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뭐 대기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뭐 거리가 좀 멀다면 하 전화 점사도 가능하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 자기는 직접 오고 싶대. 그래서 아 그래서 직접 오겠다니까 이제 어떻게 오는 건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 자기가 자가용으로 오겠대. 그래서 아 알겠다 뭐 오신다는데 뭐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약까지 딱 잡았어 한 이틀인가 삼일인가 했다가 이제 오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오네 아 사실은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딘지 몰랐거든 물어보지도 않았어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디신데요 딱 그랬어 그랬더니 서울이래 거기서 차를 타고 오시려고 그랬더니 원래는 그러려고 했대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 그러겠대 오기 힘드다니까 저는 그럼 아 그럼 전화장사 보시라고 내가 또 얘기를 했어 근데 자기는 한사코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러시냐고 근데 요새 이런저런 것 때문에 버스 타기 힘들고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이 인천공항이랑 가깝다고 비행기 타고 온대 몰라 그래서 뭐 자기는 그렇다니까 난 이제 뭐 자세한 거, 집 위치는 물어보지도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어 그럼 오시기 편한가? 요즘 뭐 리무진 타고 온대나 어쩐다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뭐뭐 뭐 직접 오신다는데 뭐 신령님한테 인사드리라고 해서 약속을 잡아서 왔어요. 왔는데 분명히 전화 통화했을 때는 본인 얘기만 했는데 오니까 아들하고 같이 온 거야. 그래서 아들도 나이가 뭐 이렇게 꼬맹이가 아니라 한 20대 후반? 3 0살 조금 안 되는 그친구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을 열었는데 남자 키도 커한 180? 180대가 전또 키가 작잖아요. 그뭐 뭐, 뭐지? 이러고 딱 이제 인사드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슨 그거야. 자기가 이제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남편분하고 일찍 사별을 했어.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이제 뭐 자녀 교육 관련돼서 일이 있어서 이제 분가를 했었나 봐요. 분가를 하다가 자녀가 이제 20살 넘어가고 대학교 이제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하고 이제 직장이나 이런 거 일할 거를 알아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보다 좀덜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전인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갔는데 그 원래 살던 집으로 간게 아니라 이사를 갔나 봐 시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팍 터진 거야 방문 점사 때는 보통 제가 아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치 전화 점사처럼 막 한 20분 동안 얘기만 하고 있었어 그렇게 가만히 들더 예, 네, 네네 네, 그러다가 예 그래서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이사 반대서 거기서 일이 터졌구나 그래서 그분딱 오는 날 당일날 비행기 타고 온다고 했잖아요 왼쪽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향 냄새가 계속 나그분 얘기하다가 내가 갑자기 말을 아 미안한데 혹시 집에서 향이나 초를 켜냐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아,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사실은 자기가 절은 안 다니는데, 절은 예전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왜 사람이 뭔가 심란하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뭐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자기를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수단을 찾잖아요.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어떤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분은 보니까 집에다가 그큰초 있죠. 우리 사랑사에서 키는 양초 같은 거. 네. 그런거를 촛에다 딱 꽂아 놓고 초를 꽂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을 읽고 막 맨날 이렇게 한대 근데 내가 딱 듣고는 왜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경을 읽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초를 집에서 켜는 건 정말 아니거든 정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뜸 그랬어 보살님, 보살님 혹시 무속인이냐고 무속인은 아니래 근데 예전부터 이제 점을 보러 다니면 신줄이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귀동으로안 들어 혹은 난안 들어 근데 초를 키면 마음이 안정이 된대 그래서 초도 보니까 싼 초도 아니고 자기가 사진 찍어서 보여줘 왜그 있죠? 양초도 보면 주변에 뭐 금박 같은 거 붙어 있어서 되게 비싼 거 있잖아요 용문이 그려져 있고 막 이런 초를 키면서 아 어, 오늘은 내 초가 꽃이 폈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소를 그렇게 키시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목시 이사 다니면서 목신이 크게 탔고 그렇게 이사 목신이 들면서 시부모랑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본인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은 뭐 고부 갈등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자녀분 그 아들 있다 그랬잖아 아들이 군대 갔다 오고 취업 준비하고 이러면서 할머니랑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아나 엄마 진짜 죽을 것 같다 나이 집에서 못 견딜 것 같은데 나가면 안 되냐 나가면 안돼이 얘기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시부모가 나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60 언저리 정도 됐었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뭐 요새 아무리 노령화 사회라고 해도 좀 대신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두실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시부모를 그냥 혼자 두고 이렇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보살님이 이사 가셔서 제대로 목신도 타셨고 집에서 하에서는 안 되는 그런 촉키고 비는 행위를 한 걸로 인해서 잡귀신 붙었다. 그리고 조상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잡귀들 붙으면서 이래저래 친다. 그리고 얘기하다가 내가 들거든 아드님이 자꾸 이제 헛것 보고 이런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가위 자주 눌리고 그다음에 귀에서 방울 소리 들린네 방울 소리가 자주 들리는 건 아닌데, 한 2년에 한번 걸로 딸랑딸랑인데, 이것도 큰 방울이 아니야, 작은 방울이지. 왜? 종자나 선녀들 가지고 노는 그 있잖아, 딸랑이 방울 같은 거. 딸랑딸랑. 이게 막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제대로 못 닦으시면, 정말 본인한테, 왜 다른 무속인들 얘기하지 않았었냐? 갈수 있었던 거, 보살님은 사실 좀 시기가 지났는데, 그거 아드님한테 갈수 있으니까, 많이 닦으시라 얘기하면서, 부적 쓰시고 산재 빨리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다고 하면서 근데 자기가 급하니까 부적을 먼저 받을 수 없네 근데 제가 때마침 그 건강부적을 써 놓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건강부적 급하게 두 장을 챙겨드렸어 그래서 부적을 건네드리고 갔어 근데 웃긴 건그러고 연락이 없어 근데 사실 부적을 그렇게 쓰고서 간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으면 그거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라고 보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 부적을 쓰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기도를 자주 해라 그래서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와서 기도를 하시고 여건이 되시면 힘든 상황이지만 조상님한테 대접을 하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거야 근데 뭐 의사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만 환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한번씩 기도할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법 많더라 정말 자기가 다급해서 그렇게 비행기 타고 왔는데도 그러니까 정말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조상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잖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무속인들 그렇게 많은데 울산 여기 끄트머리 있는 쪽에전 보러 오냐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와 인연이 맺은 어떤 상담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내 마음도 움직였지만 조상님이 밀어주시기 거기 때문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긴가 민가 할 때는 우선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다 하면 하다못해 초라도 먼저 밝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초라도 밝히고 안 밝히는 거 차이 많아요. PD님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석희니까 네. <웃음> 응. 마음이 편하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만이라도 꾸준히 키시면서 본인이 집에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데서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마음을 안정 가지시면서 성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실 좋게 선물 보신 분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연도 되게 많거든요. 분명히 제시를 했음에도 그거를 본인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고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좋게 잘, 슬기롭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